자고장의 전자전달계와 산화적 인산화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봤듯이 TCA 사이클 그 다음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 a d h 그 다음 FADH2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디? 여기에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 그, 내막, 외막 그 사이, 막 사이 공간에서, 막 사이 공간에서 이제 ATP를 만드는 그 과정입니다. 자, 그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자, 산화적 인산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한이 산소를 폐에서 공급받았는 산소, 적혈구 타고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ATP, NADH, FADH2에 의해서 ATP 만드는 과정에 그 과정을 한번 보자. 좀 복잡해요. 근데 그거 다 알아야 될거 아니니까 중요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이 산소호흡으로 인해 가지고 산화적 인산화 이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은 산소가 산소가 안전하지 못한 산소 화학종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전하지 못한 산소 화학종 대표적인 게 라디칼입니다. 그 라디칼이 우리 건강을 굉장히 많이 해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산소화학종을 어떻게 우리 몸에서 없앨 것이냐? 그 산소화학종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산화 체계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동되고 있을까? 이 부분까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구조를 자, 미토콘드리아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외막 내막 자 미토콘드리아 외막은 대부분 이온들과 크고 작 이온들과 크고 작은 분자들이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막은 일단 들어왔고 그다음 내막은 자 보시면은 이게 바깥쪽이 외막이고요. 외막. 이온과 크고 작은 물질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막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또 내막이 하나 존재합니다. 자, 내막에는 여기는 봅시다. 산소나 CO2, 이산화탄소, 물만이 통과합니다. 그외 물질은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운반체가 있어야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막에 대부분 전자 전달계 구성 요소와 ATP 합성 효소를 내막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막 안쪽을 기질이라고 해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기질은 뭐가 있느냐. 자, 피루부산 탈수소효소 구연산 회로. 우리가 TCA 사이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TCA 사이클 돌아간다 했잖아. 여기에 내, 네, 내, 네. 뇌막 안쪽의 기질 속에 구연산 회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산 베타 산화 및 아미노산 산화에 관련된 효소들 기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미토콘드리아 안에는요 M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습니다. MT 약자로 하고 DNA 이렇게 표시한다. 미토콘드리아 DNA가 존재한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RNA 및 미토콘드리아 리보존도 합류하고 있다. 상당히 특이하죠. 자, 미토콘드리아 안에 미토콘드리아 기질에 뭐가 있다? DNA가 있는데 이게 미토콘드리아 DNA입니다. 그러면 은 미토콘드리아 DNA가 있다는 얘기는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미토콘드리아 리보존도 있고 미토콘드리아 RNA도 안에 존재한다. 역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자기 나라 옛날에 있던 유대인들의 그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세계를 방랑하면서 살고 있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잖아. 그 주변국은 전부 적국들입니다. 맞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판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혹시? 아버지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은 당연히 유대인이야 아버지는 유대인 아니야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미토콘드리아 DNA는요 모계 유전입니다 모계입니다 부계 아니에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한번 자세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목의 유전 특히 나는 이 미토콘드리아 얘기할 때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로 이것만 하지 마라. 자, 남자 여자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는 거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요. 이 미토콘드리아가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러는 여자분들 후손을 한번 생각해보면 요 엄청난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할 문제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얘기는 합니다. 남학생, 여학생 같이 맞담배 하는 사람들, 학생들 꽤 많이 있어요. 일반인들도 많아요. 난 남학생인데 그럴할 겁니다. 그막 담배 하는 여 학생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왜 그런 얘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자, 내막 외막에서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자 전자 전자전달계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내막과 외막 막 사이 공간 여기 기질 이게 내막입니다. 내막에 있는 앞쪽에서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NADH NADH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지금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 들어오는 길이 그 들어오는 길이 바로 어느 길을 따라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잘 보면서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복 NADH가 NADH가 자, 이렇게 해서 복합체 1을 거쳐서 자, 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위쪽에서 보시면은, 뭐, 숙신산이 푸마르산 되면서 FADH2가, FADH2가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길이, 자, NADH가 들어오는 복합체 1 따라 들어오는 길, FADH2가 들어오는 복합체 2를 따라 들어오는 길, 자, 이걸 봅시다. 그럼 1, 2 따라 들어와서 복합체 3, 4, 거쳐서 ATP 만들어냅니다. 자 일단 길만 길만 이제 봤다. 복합체 1, 2, 3, 4자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 들어옵니다. 복합체 1은 어떻게 복합체고 2는 어떻게 복합체 형성되어 있고 너무나 복잡해. 맞죠? 자 복합체 3은 어떻고 4는 어떻고 쭉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산화적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자, 그림 9의 5를 한번 보세요. 자, NADH가 UQH2를 거쳐서, 뭐, 시토크롬 BC1 거치고, 뭐, 시토크롬 C, 시토크롬 A, 시토크롬 A3, 그 다음 산소 공급 받아가지고 자 이렇게 가는데, 이게 복합체 1이고, 복합체 2고, 복합체 3입니다. 자, 그때 이 에너지가 확 이렇게 떨어지는 절벽이 보일 겁니다. 절벽 하나 보이죠? 그죠? 여기도 절벽 보이죠? 여기 절벽 보이잖아. 이 절벽 보이는 데서 에너지가 이제 얻어집니다. 에너지가 얻어져요. 자, 그래서, 자, 이 에너지를 구한 에너지를, 자, 보면은, 여기에. 자, NADH가, 자, 기질 쪽에 들어온 NADH가 복합체 1, 를 통해서, 이를 통해가지고, 복합체 2 통하고, 3 통하고, 자, 최종적으로 산소 받아가지고, ATP 생성한다. 그냥 그림만 보시고요. 복합체 1, 2, 3, 4 구경했다. 됐습니까? 자, 이 정도. 일단은 이 정도만 보고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 빠르겠지? 자, 이제 이, 이두 가지 길 자, 설명합시다. 자,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출입하는 전자 전달에 두 가지 셔틀겠습니다. 자, A가 말산 아스파르트산 셔틀. B가 그리세롤 인산 셔틀. 자, 두 가지 길이 있다. 어디에? 앞쪽에 NADH가 들어오는 길이, 자 여기 길입니다. OAA에서 옥살로아세트산입니다. NADH가 말산탈수소 효소에 도움을 받아서 세포질에서 말산이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말산이 어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서 이 말산이 다시 NADH로 만들어지고 옥살로아세트산이 됩니다. 그럼 옥살로아세트산이 글루탐산에 글루탐산에 아미노전이효소 아미노기를 받아가지고 아스파르트산이 돼요. 아스파르트산은 다시 이제 세포질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빠져나가서 빠져나가서 다시 옥살로 아세트산이 되려그러면은 뭐가 자 글루탐산이 아미노전이 효소에 의해서 아스파르트산 만들고 자기는 알파키토그루타르산이 돼요. 알파키토그루타르산이 세포질로 빠져나가서 알파키토그루타르산이 아스파르트산에 ...가 반응을 해서 알파키토그루타르산은 글루탐산이 돼요. 그리고 아스파르트산은 다시 옥살로아세트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원위치 되면서 NADH를 결국에는 미토코드리 안으로 운반해 줬습니다. 자, 이 셔틀이 말산 아스파르트산 셔틀이고 간, 심장, 신장에서 NADH를 미토콘드리아로 운반해주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NADH가 NADH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ADH 1몰이 2.5몰 ATP를 만들 수가 있다. 2.5입니다. 됐죠? 그 다음 그리세롤 3인산 셔틀을 타고 들어와야 될 경우는 자 DHAP에 NADH가 반응을 해서 그리세롤 3인산이 되고 그리세롤 3인산이 FADH2로 전환되어가지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NADH가 FADH2로 변환되어가지고 들어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은 NADH는 실제로는 FADH2로 들어와서 산화되기 때문에 1.5몰 ATP밖에 생성을 못 하잖아. 그렇죠? 바로 이두 가지 길이다. 뇌골격근 요거 두 가지 길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담으세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 교재에도 있는 내용이잖아. 과제. 이거 본다고 했으면은 금방 답할 수가 있었잖아. 맞죠? 자 됐고 그다음 뭐 인산화 조절 뭐자 이런 얘기 자여기 봅시다 산화적 스트레스와 항산화제 자 라디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갖고 있는 화학종입니다. 홀로 된 전자를 가지고 있는 화학종 이것을 우리가 라디칼이라고 해요. 뭐즉 비공유 전자를 갖는 원자 또는 분자 자, 라디칼이 반응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뛰어납니다. 혼자 있으면은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반응성이 큰 화학 종입니다. 그래서 반응성 산소 종 ROS reactive oxygen species 라는 유해 물질이 유해 물질의 발생이 불가피하게 수반된다. 어때? 우리 생체 산소를 이용한 산소 호흡을 한 결과 이와 같이 유해 물질, 라디칼 이런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생성된 초과산화물 라디칼, 가산화 수소 및 하이드록시 라디칼과 같은 이런 물 물질 라디칼들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만들어졌어 이 만들어졌는 것이 자,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호흡에서 들어온 산소가 산소가 이 ATP 만드는 데만 써지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뭐 초과산화물 라디칼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H2O2 몸에서 만들어진다 얘기에요. 하이드록시 라디칼도 만들어져요. 그런데 과산화수소를 우리가 소독 약으로 소독 상처났을 때 소독약으로 쓰잖아 그 소독약으로 설수 있는 정도의 아주 산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라 가정을 해보세요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것들이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합니다 그럼 상당히 문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몸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몸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소멸시켜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잘 작동이 돼야 되겠지.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되겠죠. 자, 항산화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항산화제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우리 대부분 항산화제 그러면서 어좀 많이 언급되는 게뭐 어떤 물질이 여러분 언급됩니까? 그루타치온 들어보셨어요? 그루타치온. 저, 여기. 글루타치온. 그루타치온, 어떻게 지금 여기에 그루타치온을 GSH 이렇게 약자로 표현을 했는데, 어? 약자로 표현했어요? SH, S는 황이에요. SH, 사이올, 티올기입니다. 알코올기, OH알코올기잖아. 그죠 그럼 그루타치온이 이 과산화수소가 발생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분해시켜버립니다. 분해시켜요. 그럼 이 그루타치온 과산화효소 뭐 이런 것들에 의해가지고 뭔가 항산화 물질이 만들어 아, 산화 물질이 라디칼이 만들어졌어 그 없애줘야 됩니다 그 없애주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는데 그럼 글루타치온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글루타치온 펩타이드 결합 두개 가지고 있는 그 아미노산 세 가지 아미노산입니다 무슨 무슨 아미노산입니까? 내가 그 아미노산을 주면 여러분 글루타치온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감마글루탐산 나옵니다. 감마글루탐산이 필요합니다. 어 알파 글루탐 글루탐 감 알파 아미노산은 들었는데 왜 여기에 감마가 나왔나? 감마 아미노산 존재하잖아요. 알파 아미노산과 감마 아미노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 감마아미노산 항산화제로 어떤 종류가 있느냐 우리가 식품으로 공급될 수 있는 항산화제 대표적인 항산화제 그루타치온 얘기 나왔습니다 그루타치온 아미노산 세 종류 가지고 그루타치온 만들 수 있습니다 알파토코페롤 다른 말로 비타민 B6 B6가 B6가 B5가 아스코르브산 비타민 C 그다음 베타카로틴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항산화제 항산화제까지는 아니고 산화제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상승제 이런 것들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육각고리의 알콜기 나오죠. 이게 지금 페놀입니다. 페놀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개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들입니다. 아이소프라본, 카테킨, 코르틴 뭐 양파 껍질이라든지 이런 뭐 라스페라 트롤. 자, 이런 물질들이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왜 항산화력을 가지게 되냐? 여기에 설명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페놀, 여기에 OHR 페놀이요. 다른 물질에게 수소를 공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 남에게 수소를 공급해준다 그러면은 수소를 공급해 주는 게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수소 받는 것이 산소 결합하는 것이 산화예요 그렇죠 수소나 전자를 받는 것이 환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남에게 수소를 제공해 줄수 있다 이게 뭡니까 환원제예요 환원제야 산원제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산화를 억제시킬 수 있다. 항산화제예요. 맞죠? 그래서 이 페놀의 이 수소를 라디칼에게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은 안정한 라디칼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소나 전자를 남에게 제공을 해주고 자기 자신은 라디칼은 라디칼인데, 그렇게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라디칼은 아니고, 좀 안정한 상태의 라디칼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라디칼이 페놀 공명 안정화된 페놀 라디칼은, 글자 그대로 이제 자기가 남에게 더 수소를 제공해 줄수 있는 능력은 없제, 지금. 이제 사라졌잖아. 줄 수소 족부리고 나니까 자기가 라디칼이 돼가지고 더줄 수가 없어. 그러면 더줄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요 뭐, 누구에게 수소를 공급받아가지고 또 주면 되잖아. 맞죠? 그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토크페럴그 다음, 바이타민C. 자, 이런 것들이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라디칼에, 자, 알파 토코페롤이, 알파 토코페롤이, 만약에 수소를 공급해 줘가지고, 이제 라디칼을 안정화 시켜서, 그럼 자기 자신 라디칼이 됐잖아. 그지? 자, 이 자기 자신 라디칼이 됐는데, 이제 비타민C, 바이타민C가 여기에 토코페롤 라디칼에 또 수소를 공급해줘. 그러면은 아스코르브산은 자기 자신은 또 라디칼이 되고 알파 토코페롤은 또 항산화력 회복되잖아. 맞죠? 이런 시스템으로 항산화력을 도와줄 수 있는 물질들.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우리 몸에서 비타민 C 만들고. 뭐 이런 거 어, 그렇다치오는 만들어져 맞죠? 근데 나머지 것들은 만들 수 없어요 합성이 안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음식으로 섭취해야지 맞죠? 이제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뭐 항산화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좀더 이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다. 자, 이 정도로 하면 이제